아이 아이 아이 와이볼 의미? 이리 와서 나한우자 네, 나랑 싸우고 싶어요? 한병 소원을 해야 다른 게 보이는 이번 pvp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아 혓바닥 쏘? 이거 해야? 근데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 봐봐 바로 진입 들어와요 이게 문제야 월은 저 죽창이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때 투기장 따로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 막 10명씩 소환하게끔 네트워크도 지금 불안정하거든요 지금 지금 네트워크도 불안정해가지고 투기장 왜 없는지 알겠다 네트워크 진짜 불안정해요 이거는 가끔 이게 사람들마다 서로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할까 우리? 다른 데서 할까? 역시 월은. 레벨이 적든 높든 진짜 월은 맞으면 정신을 못차리긴 해. 아 되게 재밌게 싸우기나? 어! 흑검! 어? 뭐야? 튕겼는데? 선생님? 이상하다. 나한번 분명히 돌려보냈을 텐데. 왜? 뭐야? <웃음> 어쩐지 이 씨.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투기자 안연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. 저분 죽여요. 안 돼. 죽여 죽여. 도망가. 근데 대법분글리치 저렇게 쓰시는 분들은 실력이 형편없던데. 어 빠졌다. 죽여 죽여. 플레어 빠졌어. <웃음> 봐봐 형편 없다니까 아아아 도망가야돼 좀 역하다 방패 황금방패까지 있구나 아아 죽으셨어 죽어 임마 <웃음> 복수는 해줬다 뭐지? 이 <웃음> 새끼 <웃음> 아가리 빤딱으로 박자 썩을거 진짜 뭐야 저사람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군데 월배미도 있다고? 아, 그거? 마테꾸레! 어디어 아, 이거다. 마테꾸레! <웃음> 기다려다오! 아, 이거 소환이 안 돼, 이거. 아, 나랑 한판 합시다, 이거. 아, 나랑 한판 하자. 내가 죽어야겠어, 이거. 어우 추천드리네 더럽게 하네 야 이거 범위 장난아니미나다 와 이걸 피해? 어떻게... 이걸 어떻게 피했어? <웃음> 이걸 어떻게 <피한> 거야, 이거 <웃음> 이걸 어떻게 피한거야 이거 <웃음> 이거 어떻게 피한거야 아이씨... 역시 사냥했을 때좀 쓰신 분이가 확실히 <웃음> 아, 선생님 저랑싸우시겠다고요알았어요죽고 <웃음> 아, 미쳐버리려 설마. 오, 오, 그, 거 쓰기 힘들다. 고어 <웃음> 설마 그 기술은 보여주시는 겁니까? 왜 나한테 와. 왜 나한테 오냐고. 저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. 야 죽여. 죽여. 신성한 투기장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. 아 우리 그거 나할까 어차피 친입 많이 잘 들어오잖아. 우리 기승의 사나이 코스나 해볼까? 아, 어, 근데 그 3에 나오는 그투유의 그게 안 나오는데 지금? 어, 여기서 더 커야 돼. 이봐 모이라고 이제. Why you bullying me? h Oh. h Oh. Oh. o o h 이 녀석. 한 대만 맞아, 이 자식. 이 녀석. <웃음>